이게 뭐야 아, 왜왜왜 <웃음> 좋아좋아 여기 괜찮아 잘 나오니? 응 나와 얼굴 나와? 목 이제 목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아저씨요? 아 아저씨 어 <웃음> 도움이 안돼요 너 말하지마 내가 잘 나오니? 응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?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제가 억지로 이렇게 앉아있는 건 아니고요 편집자로서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하고자 앉아있습니다 두 여러분 요즘 브이로그라고 아시나요? 아는 사람? 아저씨들 모른다. 딱 봐도? 저요! 역시 기훈씨가 젊은이라서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원인데 요즘 설명이 뜰거예요 오~~~ 네 저희도 이제 브이로그를 따라서 휴이로그를 해볼까 하... 찬성하시나요? 좋습니다. 네, 님들이 좋아요, 싫다고 해도 제가 할 거니까 저희 휴이로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편 바로 합주편으로 갈 건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좋아요 <웃음> 부탁드립니다. 짜장 소스로 떡볶이를 만들면은 짜장 떡볶이인가? 갑자기요? 떡볶이를 잘하는데 군중 떡볶이는 어려워. 누가 떡볶이를 잘해요? 내가. 안 돼요. 아, 아, 저기, 안 돼요, 안 저기 안 잠시만. 아음 촬영 거부하신 김규진 씨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. 아, 나흘째 집에 못 들어갔어. 요 나흘째 집에 못 들어갔답니다, 아, 여러분. 제가 예,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정서에 폐를 끼칠까봐. 제... 혓바닥으로 뭐? 하는... 네, 인사 한번 해주세요 <목소리> 다시 한번 <목소리> 잠깐만요. 아저 저요 이제 몇번을 다시 다시 예. 몇번을 왔다갔다 하는거야 병돈요 <목소리> <목소리> 갑니다 안되겠어요 <웃음> 저 리더님 네. 소감이요 네. 어, 바램을 말해도 될까요 <목소리> 한 10화까지는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화까지요? <목소리> 네 구독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주위의 힘이 됩니다 얼마나 좋